일찍 왔는데 아 바다 물에 잠기면 안돼 던지기 직전에 채비가 물에 잠기면 딱 저기래 어? 한마리 왔다 어. 오우 야씨 근데? 어? 오우씨 스 한마리가 없다 오. 큰놈 나왔어 아토끼해를 잡았네 저 말했지? 와 크다 와 크다 바닥에 살짝 띄워봐 천질이 너무 세다 아니야 천질이 너무 세다 고 아빠 세마리째 민태야 채비 어? 걷어서 아빠 맨밑에거 왕눈이 빼고 아빠거에고추장있어왜 어, 써봐 아들 가지채비 써볼래? 근데 좀어 어려워 아예 고맙습니다 어 갑자기 세마리 나오네 세마리나오예아 아침에 마시는 커피 마신는정말좋네 어우 잡았어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야아 어 그래 그렇지 야꽉 잡어 괜찮아 다리가 잠깐 와도 괜찮아 어, 위로 접었도어 어어 어 오, 그래 잘했어 아우 축하해 이야, 선대야. <웃음> 너무 일찍 켰나봐. 어? 벌써 들어오셨어. 아, 도토리님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예. 네마리 잡으니까 상쾌한 아침이예요 나살빠어어장 보여서 예 얼핏 근데 여기가 포인트인가봐 살 빠지긴 무슨 살 빠진게 아니고 버프가 가린거야 어제 턱선 보셨잖아 우리 아들 거의 불편하면 이쪽에 와서 해도 돼 오, 요거 크다. 자, 여섯 마리째. 예? 으, 죄송합니다. 안 크네. 자, 크진 않네요. 근데 담을 순 있어요. 오, 잡았어. 아이고, 애기다. 한번 보여드리고 방세 문어는, 자 아들 녀석이 잡았어요. 열쇠고리야 오늘 로드 어, 모짜르트 협찬 받았습니다 와 앞에는 큰거 나왔어 모짜르트 프리미엄 8초 어 10만원 11만원인가 2만원인가 아무튼 10만원 대예요 10만원 초반 아, 채비는 어, 늘상 쓰던 유동식 단차 조절 유동식에 가지채비 30cm 그리고 봉돌 14호 기둥줄 나일론 7호 가지줄 나일론 5호 그리고 핀돌에 맨 밑에 두개 달았고 가지줄에 하나 달았는데 둘다저 봉돌 핀돌에랑 가지줄 핀돌에가 14호입니다. 릴은 바낙스 아폴로티탄 리미티드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찬, 협찬이죠. 바낙스 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그걸로 구매했으니까 작다. 아이고 어. 자 석회 나오는데 이런 녀석들도 나와요. 어? 딱 얘기만 했는데 어 그래 바꿔 아! 늦었나? 아니지 가버지는 늦는게 없는데 그렇지 그 녀석인가 보다 얘 가지채비가 감잡기가 참거시기예요 자, 담을 만한 녀석 나왔습니다. 네, 보이시죠? 쏘갈신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틴셀 아니야. 아침에 고추장이야. 자, 오, 요거, 요거 담을 만한 거 나왔어. 네, 가지체비가 느끼기가 조금 거치게 해요. 그렇지 와 이야 이야 와 이만하면 자 대포애보다 조금 작죠? 찰방이보다좀 크고 채비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왔어 어우 잘 문다 어우 아들 님도 했어 자 이거 딱 담을 수 있습니다 어? 어? 어. 아, 아들 이제 성태야 보여 드려 자 요건 담을게요 사실 오늘 어, 어. 선태야, 좀, 좀더 위로 움켜잡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잡아도 돼. 선태몇 마리야? 세 마리째. 아, 세 마리째. 오, 요, 괜찮다. 보여드리고 도녀안 보여, 안보 어, 보인다, 이제. 오, 사이즈 괜찮아. 꽉 잡아, 꽉, 꽉. 그렇지. 아, 사무장님께서 딱 알려주시네. <웃음> <웃음> 오, 잡았어. 크다. 오, 어, 모짜르트 기 고추장, 계속 나와요. 야, 크다. 오, 씨. <웃음> 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태 이리 와봐. 보여드려봐. 위로, 위로. 됐어, 됐어. 오, 씨. 찰봉이보다 커. 이야, 다섯 마리째. 아들냄이 손맛 제대로 봅니다, 오늘. 그 문자나 이런, 이런 걸로만. 어, 어, 놓칠 뻔했어. 오. 어. 문자나 이런걸로만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자, 선실에 보통에 보시면은 좀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자잘 나오죠 자, 커피랑 컵라면 있으니까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12마리 째야 아침인데 쏟아진다 이정도면 대박인데 작긴 이번엔 컸어 잘 봤어야지 에하여튼이 삼촌팬들이 문제야 야 적당히 해오 크다 이것도 또 아들 야 저렇게 휘는데 안작잖아 짜서 일러 봐 보여드려. 어성태 난리났어 와 찰박이고 뭐. 아나 미치겠네 이 아들한테 발리는 거 아니야? 감 제대로 잡았어. 그 봉돌은 물방울 추그 축광추 쓰고 있고 거기서 봉돌 높이에서가 아니고 밑에 봉돌을 그 결속하는 어 그래 봉돌을 결속하는. 핀도레 저 단말이 왔어요. 핀도레에서 10cm 단차에 직결했습니다. 을얘잘 나옵니다. 오, 어. 뭐야 이거 뭐 계속 이거보단큰 거. 얘는 뭐 면방생하고 전혀 관계 없고 쪽 사이즈 기시한 놈인데 어놓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열세 마리째. 어, 되게 재밌다. 가보징어 낚시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성태 이겨라는요. 제가 두배 이상 앞저 앞서고 있어요. 어문어다 이거 문어 같은데? 문어 아니냐? 어 문어다 문어야! 왔어 왔어 빨어 왔어 왔어 왔어! 야 들지마 들지마. 애, 애기가 하나라. 어. 문어 잡았어. <웃음> 한 700짜리 잡았어. <웃음> 야, 문어 한번 보여 드리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돼. 아, 사고 쳤어, 짜식. 아이, 짜식. 어, 어, 그래. 거 그, 그, 그쪽에다 넣어. 어. <웃음> 성태 인생 문어는 지난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어, 상기됐어, 정말. 잘 데리고 왔네. 자, 저한 마리 왔어요. 어, 저한 마리 왔어요. 이쪽으로 와서 해야 되겠네? 아이, 방생 사이즈 아니야? 아이고, 이야. 아, 아들냄이 목물 쏘러 왔어요, 이렇게. 방생. 아들, 봐봐. 어, 봐봐. 애기를 잡고 배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위로 뜯는 거 이렇게 그 사무장님께서 알려주신, 어, 알려주신 대로 어 그렇게 해. 나쁜 자세 자 차비 려보이다번 합시다 저도 여수 오션에서 아 오션스타 문어 낚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각 나오겠네요 우성태 선생어 <웃음> 그러네 우성태 선생님 <웃음> 김성태님 감사드립니다 아참 저도 한번 크게 웃었어. 여기 아빠들 클럽이 전혀 아닙니다. 아빠들 클럽 아니에요. 자 레이저 고추장 애기 한 마리 나왔어요. 오 담을 만해. 자 고추장 애기. 오오오 오. 오, 아들 잡았어. 릴링 빨리 하지 마. 어 작다. 오 어, 담을 수 있어. 어 보여드려 봐. 아들은 잡았어요. 오랜만에 한 마리 했습니다. <웃음> 어 됐어 지난번보다 많이 잡아야지 하더니 많이 잡네요 아이고 방생이다 그렇지만 손맛은 맞지 이거 빨리 살려주고 빨리 저기 해야 돼어그좀좀더 위에 콱 움켜줘도 돼안 물려 절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열 마리 야 축하드립니다 갑오징어 두번 만에 열 마리 했어 어, 아들 자세 좋아. 아빠도. 어, 그럼 면방생이다. 어, 그건 타아 저는 방생. 10월 11일 군산에서 이틀 동안 열마리, 열말이... 어. 여기가 홀. 어이 이건 담을 수 있다. 보여드릴게요. 가지 30cm입니다. 와 이야 잘박이에요. 와. 자 보셨죠? 이런 사이즈도 나옵니다. 와. 와 훌륭하다 진짜. 손태야 관리 잘해야 돼. 자 열어 한 마리. <웃음> 선태야 물이 가는 것도 잘 봐야 돼선태가 이렇게,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 이거 한두 번봐서 모르는 거니까 저기 부표 있잖아 우리 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 던지면 체력가 이렇게 떠, 떠내려오겠지 그러면 선태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던졌는데 아빠가 흐르는 쪽으로 던졌어 근데 그게 아빠가 아니면 다른 분과 엉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엉키지 않으려면 배 지나가는 방향을 봐야 돼 그래서, 요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대각으로.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짜시야. 아이, 김성태, 진짜. 김성태님 가셨나? 갑오징어가, 오우, 갑오징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할까 해서, 점점, 점점, 점점 그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근접하는. 어. 요! 보여드려, 보여드려. 요, 어어, 와우. 니입장에선택벌이지 쪼만하니까. 어, 19마리 멈추고 있어. 1한마리 20마리다. 아싸. 아, 아들냄이 얼굴 쳐다보니까. 어, 고마워. 어. 야, 요거 딱 면방인데, 그죠? 아이게 어, 7대3 액션, 액션이라 그래? 요건 담겠습니다. 저 잡아 드려야 돼가지고. 회사 형님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 야, 식한 마리 잡으니까 한 마리 따라오네. 예, 아들냄이 직결입니다. 자, 그건 방생이다. 어, 개개랑 포인트도 좋고, 선장님 거? 새배 열려보세요. 자, 로드 수정시키고, 자, 짜잔, 감도 엄청 좋아요. 아니요, 7대3입니다전 경질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아. 짠. 오, 야, 야, 이, 오, 어, 짱 그래, 어, 짠. 좋아. 야, 아빠 술도 안 마시는데 한번 흡자네요. 니트리 장동이 안정이라고 하시네. 안녕하세요. 밥이 20일, 밥14, 대왕으로? 무슨 대왕으로? 좋아. 누가 이겼다고 보시나요? 밥21은 밥발이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아빠 클럽 밑에. 와, 여러분, 여수베스트입니 물도 시절을 계속 틀어주시고. 오우, 야, 무섭죠 낚싯대 너무 챔젤이 위주해서. 야, 크다. 오! 야, 대뻘이, 대뻘. 대빨. <웃음> 조심해라. 낚싯대 꽂아놓고. 대뻘 나왔어, 대뻘. 괜찮지? 엄청나게 힘들어. 어, 잡아, 잡아, 잡아. 괜찮아, 괜찮아. 바깥으로 쏠 거야, 지금. 꽉 잡아야 돼, 자신있게. 그렇지. 애기를 밀어. 어, 애, 애기를 밀어 쭉. 밀고 당겨 써어야지 네, 맞아요. 서태야. 아버지 형한테 빌미를 주면 안 돼. 이거 자꾸 아빠가 해드려주지 않을 거야. 아 내가 할게. 아니, 이렇게 하면 한생존이야. 나봐, 나봐. 어 어, 어, 어, 그래. 그래. 어? 아, 아, 아, 죄송. 죄송하면 요 와, 대포려? 맞았어? 아, 괜찮아. 너 가라이브 대뻤어. 카메라 돌리지 마자? 져 어, 오, 담을수 있어. 아, 24마리. 이렇게 하면 될걸 참. 자 뒤쪽에 식사준비했습니다 옆에 개인 도시락이니까 어. 하나씩 가져다가 편하신 데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히트하셨어 식사 히트하셨어 야 아빠 아까 진짜 재밌었어 야 여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아빠는 아까 설때가 문어 잡을때 아 네? 낚싯대에 풀어진줄 알았거든 응. 예예 고기 예? 어, 네, 네. 네? 어. 아이 고맙습니다 아들 이야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예 엄청 많이 먹자 한 4인분 주신것 같다 야 일부러 오까? 아 진짜 아. 야 너도 버섯 싫어하잖아 인마 똑같은거지 예, 예. 안산 일동이요 예, 네, 예. Yeah. 네, 아, 네. 아, 바로 옆 동네에서 오셨네? 네. <웃음> 반갑습니다.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상철님, 아드님은 어떻게 해서 같이 다니게 되었나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요? 어, 아들내미를 데리고 낚시 가고 싶었죠. 제일 처음에 간 거는 머리를 좀 썼어. 무슨 낚시를 해야지 손맛을, 후두둑거리는 그 손맛을 느낄 수 있고 그런가 했다가 이제 고돌이 고돌이를 갔는데 다행히 그날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첫째 녀석이랑 같이 그러고서 이 제가 낚시 얘기를 처음 하게 된게 10살 때 거의 겨울방학이었나? 그때 됐을 거예요. 그래서 11살 때 좌대를 갔는데 오롯이 그냥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제 낚시를 포기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가니까 낚시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좌대 꾸준히 다니다가 인천 철선인가? 그거 한번 우럭배 타고 선상 낚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50수 뭐 넘게 어, 하신분? 오! 야 힘세 좋다 가지가 먹네 요내만권 가지가 먹고 진청색 릴링 좋아 릴링 좋아 야 크다 오 그래 그래 그 정도면 찰박이야 어. 선태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여, 여기 여기 여기 자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아 자, 완수했습니다, 이야 가지 50cm 선택 40cm 40짜리 40짜리로 한마리 했어, 와감 잡았어 뭐야? <웃음> 감 잡았대? 참네얼차 없어 했지? 어, 뭐야? 너 양말이냐? 이번에 장갑이니? 어, 죽꾸니다 <웃음> 오 이번엔 쭈꾸미네? 어 쭈꾸미는 아이스박스에 넣어 해 도망가 또 잡았어 쟤, 쟤 쭈꾸미 같은데 이거? 작은 갑이 아니면 쭈꾸미다 그죠? 아이고 이야 아들 몇 마리야? 자가지체비로 <웃음> 40cm인데 <웃음> 아이들이 근육 양이 남자보다 성인 남자보다 좀 적으니까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어수숨마이 네. 했어 이제 아들 진화 속도가 아빠보다 글쎄 하긴 짜식이 진화가 덜 되긴 했지 도잡았어? 어 짜식이 왜너왜 왜 이래? 오라요 네. 어뭐 채비도 갖고 채비는 제가 10cm 더 긴데 쟤는 면망생이지 이거 스물한 마리 어너알수 없는 녀석이에요 제 아들이지만 저신골님저 저 35마리 했어요 낚시하시느라 어, 다들 고생들하였습니다 오늘 낚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다들 정말 고생들하였습니다 얼른 얼른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침에 일찍 나가셨어요 6시에 보통 출항하시는데 5시 좀 넘어서 출항하셨어요 35마리 잡았고 어, 간사한 입질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쭉쭉 당기는, 오랜만에 당기는 입질도 있었고 CR은 저는 못 잡았, 어 저도 준대 준포알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 선수에서 여러 마리 나왔고 방색 사이즈도 많이 나왔고 찰박이도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15마리, 20마리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그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어, 고흥 녹동에서 보스홀을 타고 또 갑오징어를 치러 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정리할 게 많아서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